네네네 주신 아이디중에 무기속도 교체업이 있나요? 아. 자우 어, 무겁다, 삑무겁다 그 더블킬 킬 오케이 스펠포스 오 이상하다 이속 내려가니까 왜 샷은 올라간 것 같지 아 근데 이게 맞아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무튼 보유형님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기준은 지켜주셔야 제가 좀 편하게 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몇판 하고 오늘은 아이디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레미 아이디 써드렸지 않아요? 킵했던거? 킵은 저기인데? 괜찮겠죠 형님 아이디를 킵했는데 아니다 예? 딴걸기대했다고요 저는 본캐, 부캐 안 따지고 그냥 사람별로 하는 건데 일단은 아, 알겠습니다. 근데 킵은 안 했어 응. 아이디 써드렸잖아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죠 본캐, 부캐 이런 게 어딨어요 <웃음> 써드린데 작설 때 일단은 오케이 오늘 어떡하지? 오늘 오늘 본캐로 하고 다음주부터 또 여러분 예약 주신걸로 제가 답변 다드릴게요 그래? 방송에다 채팅 주시는 것도 되는데 그냥 형이 아프리카 쪽지나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확인할거야 채팅으로는 어차피 뭐 나중에 제가 확인이 안돼서 쪽지나 메일로 무조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설치되었습니다. 어, 이 대패 나랑 똑같다. 이거 주는 건가? 아니면 차라리 보이투 형님 계급 대인데 초급, 초급 서버 나 가볼까? 폭탄이 미치 초급 서버 자는 사람 많다 하던데 그러면 오늘은 그냥 저 본캐로 하고요. 이따가 다음에 보이형님이 다음에 그 무속있는 아이디 빌려주시면은 그때 초급서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초급서버 와달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켜셨어가지고 한번 갈때 되긴 한것 같아. 오랜만에. 어? 아까보다 빡세졌다. 이러면 호핑 가야지 아이분들 이거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그냥 주는 거구나 뭐가 좀 바뀌었네요 교복을 공짜로 주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가라 안나지 큰둘 잡았으니까 큰한 넣었겠지.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시리긴 하다. 1,2,3 1,2,3 총 들고 1,2,3 3초네? 아, 그때 받아놓은 거구나,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 같은데? 나왔나? 아우, 어, 무겁다, 무없다그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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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이 빠르잖아. 그러면은 샷이 확실히 이속이 내릴 때, 그러니까 낮을 때보다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캐릭터가 움직임이 느려지니까 그만큼 탄도 뭔가 좀잘 꽂히는 느낌? 스포, 당연히 튕길 세죠, 형님. 팀, 원래, 원래 튕길 되는 거예요. 사령관으로 이게 아이템으로 막았던 것 뿐이지. 코 피했어 와또 개피 미쳤다 어 제발 나이스 빙사지 개피인데 하이보이 영착이죠 오예 습니는어서고셰프 하이 야, 근데 이게 맞나? <웃음> 나 진짜 예의상 저기 아.. 스나가 땡기긴 한데 이래버리면 또 살짝 딸기 스무디 땡기긴 하네 어 2층 폭탄 잘 날라가죠? 1.6인데 넘발스리다다 어, 나가. 왜안죽었어 왜 어, 제발 포 빨리 빨리 들어라. 어. 아, 승 무서워 없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웃음> 전쟁하는 거 아니면은. <아니냐는? 웃음> 오호, 무서워 없어도 무서 없고 이속 1.6이라. 이거 괜찮을지도. 가등이 뭐사요 이거이거 이거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M4는 괜찮은데 스나는 솔직히 좀 터널 것 같긴 한데 요..요.. 여기 요, 요 있는디? 오.. 수려턴 날아갔나 경고 어? 아 아, 용이 삐안 먹었네 그러게요 현재로는 오히려 좋을지도 왜냐면 방심하게 만든 효과 아니요 보이형님 하시다 보면 실력은 올라옵니다 이제 하신지 얼마 안돼서 그래 스포 처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방 올라오게 돼있어요 미션 지금 스포 처음 하시면 힘들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막몇 년, 많게는 막십몇년 동안 계속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따라잡으려면은, 뭐, 솔직히, 그죠? 보이 형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근데? 보자기야 철봉달라가나 한테 제발 조졌다 우와 블루봉 블루, 블루봉이 뭐야? 이겼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어쩐지아형이그 최대한 정정정정하긴는한 정사, 거죠 뭐 연세라고 안 했고 연세라 하기에는 나이라 물어보기에는 조금 너무 실일 수도 있고 연세라 하기에는 또 너무 실일 수도 있고 춘추는 그냥 한자니까 두루뭉실하게 그냥 하하하 <웃음> 엠포 하 날까 아, 면서 어? 어? 아, 비바. 아! 리아 우리 우리, 형들, 우리 형 오늘 우리 형오는 우리 골프 이렇게 잘해? 아 그래도 오랜만에 M4 30발로 스페우포스 뛰었다 아까 아이다리다 아이다. 포킬했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근데 방이 없어서 따라온 건데 하이트 형들 막 따라온다 생각 안 하시겠지? 자나 있다.